안녕하세요 루나쌤과 함께 연습해요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첫 번째 맞이 인사와 두 번째 맞이 인사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첫 번째 맞이 인사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맞이 인사 어서 오십시오 역시 어서 오십시오가 어색하시다면 어서 오세요를 연습하세요 붙여서 따라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리한 분은 느껴졌겠지만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약간의 텀을 준 다음에 어서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고객이 입장하는 순간에 주위를 끌어서 나를 쳐다보게 하고 그 후에 아이컨택을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를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사도 직원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한다면 엉뚱한 다른 곳을 보고 인사한다면 고객에게는 그건 날개하는 인사가 아닌 그냥 저 친구 혼자 떠돌아내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인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컨택 잊지 마시고요. 서비스 일을 하는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오늘도 연습하신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